알배기 배추로요, 그, 명절에 먹을, 저기, 백김치 담으려고 세 개. 어, 먹었네? 뭐, 어, 속이 안 좋네, 왜 이제? 응. 이것도 그래? 걸았네 아, 어, 어떡해? 이거. 겉에는 멀쩡한데? 이거 괜찮다 이거 멀쩡하네. 해. 뭐 어쩔 수 없지. 이거 좀 걷어내고 해야지. 이건뭐 사온 거예요, 이 배추는? 그래, 샀지. 아왜 이러냐? 찬바람 들어서 그런가? 아, 배추가 이게 보니까 꽉 차지게 안, 안, 안 왔더라고. 다, 어. 다 골라도 가벼워. 그래, 얘도, 얘도 헐렁헐렁하네. 그니까, 러 어. 응. 조금 한 컵. 이거 어느 정도 절거졌는데요. 손질 좀 봐주고, 이게 마, 파하고 미나리로 살짝 절거져야 되니까. 숨이 약간 죽어야 돼. 됐어. 배추가요. 이제 절거졌어요. 근데 이게 겨울 배추는 잘안 절거져요. 그래서 소금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데, 내가 소금을 나중에 조금 더 넣었네요. 그래서 소금이 조기컵을한두컵 들어갔어요. 채어요 미나리도 휘치고 쪽파도 휘치고 이게 이걸 다채 썰어갖고 어, 속을 넣어서 백김치 담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나는 이걸 다 갈아가지고 그냥 물, 물을 국물을 만들어서 불 거예요. 양파는. 잘게 썰어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막잘 안가라고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마늘도 한 톨, 생강 한톨큰거 어, 새우죠? 한한 한 숟가락 마네 이게 미나리는 익으면 국물에서 향긋한 음, 맛이 나라고. 고추 빨간 거 다섯 개속 뺐어요. 빨간 거 다섯 개, 어, 풋고추 다섯 개 정도. 물 2리터 이 정도만 하자 액젓도 두개 정도만 들어주고 싱거우면 이제 이거는 제이 어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배추가 좀별 절거졌으면 이걸 좀 짭짤하게 해야되고 이국물이좀 짭짤해도 먹을 때 짜다 싶으면 물을 타서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어 당원. 당원을 좀 넣어야지 줘 국물이 이 당원을 넣으면은 무고 배추가 더 싱싱하더라고 우리 배추 김장배추 이거 넣, 넣고 좀 해봤더니 요 엄청나게 싱싱해요 좀 조금 소금을 더 내야 되겠다 짭조름하게 국물이 좀 짭조름해야돼 너무 삼삼하게 하면 배추가 어려놓고 오래 오래 먹으면 물냄새 나더라고 음, 짜다 이 당원을 넣으면요 이 배추가 싱싱하면서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국물도 좀 달달하니 맛있고 근데 이 배추는 너무 많이 담으면 안돼 너무 오래 놓고 먹으면 물 냄새나 그리고 맛도 없어져 그래서 하루 전 하루 이게 아 좀반 정도 살짝 익었다 싶을 때 그때 냉장고 넣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, 속을 넣고 하면은 너무 막 이렇게 먹을 때 지저분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도 다음에 봤네요 오늘도 감사해요